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서난 울다가도 사랑주면 웃어서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랑 안녕하세요 오픈더보컬입니다 오늘은 저음 파트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우리가 저음 파트라고 하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. 노래의 꽃이 고음이라고 한다면 노래의 첫인상이 저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첫 느낌, 첫인상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 같은 경우에도 고음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죠 말 그대로 근데 저음이 이제 내 얼굴을 보여주는 이제 첫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음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노래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음을 잘 부르는 것이 고음을 잘 부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요 저음을 잘 부를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항상 간단한 방법들 팁이라고 할수 있죠 이팁 개념으로 항상 접근을 해드리잖아요 초보자들도 좀더 쉽게 보고 연습하고 익히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마찬가지로 쉽게 팁으로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음을 잘 내기 위해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리낼 때 저음을 내든 뭐 고음을 내든 뭐 아니면 말을 할때 말을 하든 입안이 무조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입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수업때 한 번씩 강의때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데 특히 저음을 잘 부르기 위해서 입안의 울림 중에 어디쪽에 울림을 더잘 느끼면 좋냐면요 자 우리 혀 밑에 보면 설소대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설소대 부분의 울림을 잘 느끼면 저음을 활용할 수 있는 보컬이 될수 있습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저음을 가지고 놀 수도 있는 보컬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이 설소대 쪽의 울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말이죠 자, 이 설소대 쪽의 울림을 잘 느끼기 위해서 제가 두 글자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두 글자 전부 다 하나의 음절로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히라는 겁니다. 히 라는 겁니다 히자 그리고 두 번째가 흐라는 음절인데요 이 보컬이라는 게 감각적인 분야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해요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두 가지 음절을 준비했거든요 자히와흐 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히히 히. 히히히 히, 히. 소리는 약간 앞에서 뒤로 당겨준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히히히자 그리고 두 번째 흐히히히히 저는 개인적으로 흐가 더잘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히가 더잘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내가 잘 느껴지는 음절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흐가 잘 느껴지니까 흐흐흐흐자 그러면 이 흐를 낼때이 설소대 부근의 느낌을 울림의 느낌을 이용해서 흐흐흐 흐, 흐.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나 울다가도 사랑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랑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방금 이 흐음절을 이 낼때 설소대 부근의 울림의 느낌을 이용해서 노래 한번 붙여본 거예요. 제가 알려드린 이각 음절 하나 선택하셔서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가 이걸 이제 노래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. 이 느낌을.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반드시 저음에서의 그루브 이 느낌들이 풍부해질 거예요 자,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5분만에 뭐 10분만에 뭐 이것만 하면 이런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성대라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 중에서도 불수근 심장이나 혈관처럼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해요 팔 다리 허리 복근 가슴 이런 곳은 수익근이라고 해요 내 몸이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거죠 자,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자, 만약에 훈련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혹은 저에게 직접 확인을 받고 싶다 그러실 때는 저희 오픈도 보컬의 네이버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페에 제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하셔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면 제 유튜브 강의 보시면서 네이버 카페까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린 연습 방법 꾸준히 연습하셔서 저음을 가지고 놀수 있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구요 감사합니다